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레이드 마이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폴렉스 거래소의 APX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폴렉스는 지난번 저희 채널에서 AMA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선물 거래소와 상당히 큰 차별점을 갖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우선 별도 KYC를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덱스 기반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덱스임에도 다른 중앙화 거래소와 맞먹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었죠 아폴렉스는 지난주 거래소 거버넌스 토큰인 APX 에어드랍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에어드랍 당시만 해도 8,000불 언저리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의 5만 불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APX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곳은 팬케이스와 뭐 도도 이런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금화 하기보단 일단 홀드해놓고 어디까지 가나 기다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폴로엑스 거래소는 이용이 상당히 쉽습니다. 중앙어거래소 버전인 CEX와 탈중앙거래소 버전인 DEX가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DEX 같은 경우 메타마스크와 연동해 손쉽게 자금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UI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와 상당히 유사하다 보니 사용자 측면에서 배려를 많이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유명거래소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폴렉스에서 한국시간 28일 15시부터 트레이딩 마이닝 이벤트를 열간 흘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거래소 가입 후 트레이딩을 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총2 0 0만개의 APX 토큰이 하루동안 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APX 토큰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트 메타 레플 퍼 링크를 통해 아폴렉스에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과 동시에 신청서 작성 시 마진거래 전략이 제공되오니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아폴렉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